you <music> 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에니어그램의 기초개념 중에서 날개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에니어그램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에니어그램을 제대로 하려면 자기 유형뿐 아니라 다른 유형 전체를 다 알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9가지 유형의 완전체가 자기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게요. 예컨대 테스트를 해봤더니 3번, 8번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유형 설명을 들어보니 그러니까 둘다내 얘기 같아요 어, 나는 일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뭐 그런 사람인데 그럼 3번도 되고 8번도 되겠네 어, 그럼 일단 두개는 됐고 그럼 이제 7개 남은 건가 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유형은 무조건 하나로 정해지는 거예요. 3번 아니면 8번 둘 중에 하나입니다. 3번이기도 하고 8번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이게 애니어그램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다시 말해서 고장단계 고쳐지면 그런 구분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저도 애니어그램을 잘 모를 때는 이 유형이라는 게뭐 혈액형도 아니고 3번도 되고 8번도 되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왜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좀 알게 되니까 유형은 하나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요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유형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딱 고정된 개념이 아니거든요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의 유형은 다른 모든 유형과 다연결 되어 있어요 서로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거나 상황에 따라 다른 유형의 모습이 나타난다거나 뭐 그런다는 겁니다 3번을 예를 들어 볼게요 2번, 4번하고는 같은 감정 유형입니다. 7번, 8번하고는 같은 어솔티브예요. 이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어솔티브, 컴플라이언, 뉴트론. 고립된 기능이 같은 유형들이라 그랬죠? 감정형, 사고형, 본능형은 고착된 기능이 같은 유형들이고요. 고착되었다, 고립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는 아시죠? 그리고 3번은 6번, 9번하고는 같은 1차 유형입니다. 1차 유형은 1차 유형만이 갖는 특성이 있다 그랬죠? 일종의 이중인격적인 그런 면이 있다고 했고요. 그 외에도 369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네, 나중 기회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이제 1번하고 5번 나왔죠. 1, 3, 5를 하나로 묶는 방법도 있어요. 하모닉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서로 그러니까 내가 3번이라고 해서 3번이기만 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3번이라고 해도 1번, 2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다 관련 있는 거예요. 이런 걸다 알게 되면 내가 3번이기도 하고 8번이기도 한다는 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에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유형이라는 게 뭔지 잘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헷갈리는 것일 뿐이지 둘다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만약 그런게 있다면 그런건 에니어그램 유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형의 개념 자체가 오직 하나의 유형밖에 될수 없는 뭐 그런 거란 뜻이에요. 여기서 에니어그램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저는 에니어그램은 그저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렇게 사용하든 저렇게 사용하든 그건 철저히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물론 사용하지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일 수 있고요. 어떤 절대적인 기준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각자의 선택일 뿐입니다. 이건 일종의 개인적인 경험 같은 건데요. 상당히 오래 전이라 어떤 계기로 제가 그렇게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어쨌든 애니어그램에 흥미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좀 파다 보니까 어느 날 알겠는 거예요. 제 유형이 뭔지 그 전까지는 흥미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재밌네. 이런 정도로 생각했죠. 근데 제 유형을 확실하게 알게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선명하게 이해가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더 파다 보니까 세상을 보는 제 시각이 좀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이전에 봤던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동시에 사람에 대한 시각도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는 시각과 저 자신을 보는 시각도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달라진 게꼭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런 건 많이 느꼈어요. 좀더 있는 그 그대로 보게 되었다거나 할까요? 세강경 같은 게 벗겨지는 듯한 느낌인 거죠.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전엔 다른 사람을 이상화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 그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에니어그램을 알게 된 이후에는 그 사람도 그냥 사람이구나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누구를 봐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속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유지하시라고요. 이 이야기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건 아예 거부하는 거랑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이 있어야 더 도움이 됩니다 진짜 그런가를 계속 생각하시고 시험해 보세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까지 안 맞는지 물론 그건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그게 중요해요 자기한테 맞는 부분이 있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요 맞는 부분만 취하면 되는 거죠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저는 테스트를 해보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왔습니다 5번 아니면 9번 이었어요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5번인지 9번인지 유형에 대한 설명을 몇 번이고 들여다봐도 모르겠더라고요 5번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5번 같기도 하 하고 9번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9번 같기도 하고 일단 그게 헷갈려 버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멀어지기도 했죠. 그러다가 다시 어떤 계기로 흥미가 생겨 들여다보다가 다시 흥미를 잃었다가 이런 식이 몇번 반복되다가 어떤 시점이 되니까 확실히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는 9번이 확실했습니다. 일단 확실해진 후에는 더 이상 헷갈리지 않았어요. 애니어그램에서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분명히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재미있다고 느껴서 매우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두가 두 가지 유형 사이에서 헷갈리다가 결국 제 유형을 찾은 게 바로 오늘 설명드릴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테스트를 해보면 언제나 5번과 9번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곤 했는데 어떨 땐 5번이 더 높게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땐 9번이 더 높게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둘 중에 하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아무리 5번 유형과 9번 유형에 대한 설명을 들여다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확실히 알게 된건 5번과 9번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8번을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8번이 저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저의 유형이 5번이 아니라 9번이란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8번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테스트를 해보면 8번 점수가 거의 안 나왔거든요. 언제나 5번과 9번 점수가 높게 나왔죠.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8번에 대해서는. 그런데 애니어그램을 좀더 알게 되면서 하나의 유형이 다른 모든 유형과 어떤 식으로든 얽혀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얽힌 관계를 들여다보면서 8번을 자세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뭔가 저와 관련이 있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거죠. 5번은 8번과 방향으로 얽혀 있고 9번은 8번과 날개로 얽혀 있거든요. 이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긴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애니어그램에 익숙한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지만 다시 말해서 저는 제가 5번인데 가끔씩 8번 방향으로 이동하는 건지 아니면 9번인데 날개가 8번인 건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걸 깊이 고민하다가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9W8, 즉 날개가 8번인 9번이라는 걸요. 저는 5번이 아니라 9번이었던 거죠. 지금도 그 순간이 기억나는데요. 희열이라고 나 할까, 쾌감이라고 나 할까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찾던 걸 찾았고 알고 싶던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유레카의 느낌인거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기분이 마냥 좋기만 한건 아니었어요 아주 묘한 느낌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느낌 아니면 술에서 깨어난 느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각설하고요 이렇게 본인 유형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는 유형을 정확히 알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때 날개와 방향을 참고하시면 결정적인 도움이 될수 있어요 제 경우처럼요 자, 그럼 날개가 뭐고 방향이 뭔지에 대해 대략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날개는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색상화 같은 거죠. 무지개가 7가지 색이잖아요. 빨주노초파남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색깔이 딱 7가지만 있는 건 아니죠. 빨강과 주황 사이에 다홍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더 세분화 할수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무한대로 세분화할 수 있는 거죠. 색이 연속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성격도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일단 9가지로 구분했지만 근데 똑같은 1번이라도 9번에 가까이 있는 1번과 2번에 가까이 있는 일본은 상당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걸 날개라고 하고 각각 1W9, 1W2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1번을 두 타입으로 나누어서 보는 거죠. 두 사람이 같은 유형인데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고 다른 유형인데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날개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W9와 1W2는 같은 1번 유형이지만 상당히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W2와 2W1은 하나는 1번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2번 유형이지만 아주 닮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1W2, 1 w 9는 1번이고 w 1은 2번입니다. 1번이 2번이나 9번의 성향과 섞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1번은 어디까지나 1번인 거예요. 어쨌든 1번이라면 1번의 패턴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한번 1번은 영원한 1번이란 얘기예요. 해병대처럼요. 자 그렇다면 죽을 때까지 1번은 깝깝하고 원칙주의자고 뭐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운명인 걸까요? 그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방향이 나오는데요. 같은 유형이라도 나이가 많거나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일수록 다른 유형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때 나온 유형을 바로 에어그램 도형을 보고 할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대 초반인데 6번의 특성을 많이 보인다면 6번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50대 중반인데 6번의 특성을 많이 보인다 그럼 뭐 6번일 수도 있지만 3번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3번은 원래 출세주의자 뭐 이런 스타일인데 6번에 충실한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니까 그리고 6번은 원래 의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9번에 평화로운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9번은 대체로 게으른 사람이 많다고 그랬죠. 그런데 3번처럼 목표를 향해 달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1차 유형이고요. 3번, 6번, 9번이요. 그리고 2차 유형입니다. 1번은 깝깝하고 까칠하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를 먹으니까 7번처럼 자유롭게 행동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7번은 놀기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를 먹으니까 5번처럼 진지한 모습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뭐 젊었을 때 놀고 다 놀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5번은 너드라 그랬죠. 머리만 꽉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강력한 8번의 모습이 나오고요. 아주 센 캐릭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번은 터프의 대명사죠.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니까 아주 부드러운 2번의 모습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은 맨날 남만 챙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4번처럼 내면 세계가 풍부한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은 공상을 많이 한다 그랬죠 꿈만 꿉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1번처럼 분별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니어그램 도형 자체가 이 방향을 이은 거예요 자 여기서 삼각형은 369가 시계방향으로 도는 거고요 헥사곤은왜 이렇게 생긴 걸까요? 혹시 계산기 있으시면 갖다 놓고 1을 7로 나눠보세요 무한 소수가 나옵니다 0.142857, 142857, 142857 이렇게 됩니다 142857이라는 숫자가 반복되죠 이걸 이어놓은 게헥사곤입니다 이 숫자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아주 묘한 숫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방향은 142857의 역방향이죠? 이걸 통합의 방향이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대략 상태가 좋아지는 방향인가 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이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반면에 때로는 반대 방향에 놓인 유형의 특성이 나타날 때도 있는데 이를 분열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통합이 상태가 좋아지는 거라면 분열은 상태가 나빠지는 거겠죠? 통합은 좋고 분열은 나쁘다. 꼭 그렇게 단정 지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 통합과 분열의 방향을 제대로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론도 몇 가지가 있고요. 나중에 기회가 나오면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주로 스트레스 상태일 때이 분열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3번. 3번은 부지런한 사람이죠. 일 중독이 되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9번처럼 무기력해 보이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9번은 원래 느긋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분열의 방향으로 이동하면 6번처럼 초조한 모습이 나옵니다 9번이요 그리고 6번은 원래 가정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가족을 많이 챙기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6번이 3번처럼 일벌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유형입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죠 그리고 2차 유형입니다 142857 이라 그랬죠 자 1번이 1번은요 fm의 대명사예요 조직 안에서 FM 하면 1번 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4번처럼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4번은 자기 내면을 깊이 탐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2번처럼 타인에게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2번은 원래 따뜻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2번이 8번처럼 냉혹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8번은 파워풀한 사람이죠.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8번이 5번처럼 생각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5번은 원래 아주 냉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5번이 7번처럼 대책 없이 놀아 제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7번은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라고 했죠. 개그맨들도 7번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7번이 1번처럼 꽉 막힌 사람이 될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애니어그램의 각 유형은 자신의 유형을 중심으로 통합의 방향과 분열의 방향 사이를 왔다 갔다 진동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지금 내 유형도 잘 모르겠는데 좌우 날개에다가 통합 분열 방향 들어가니까 혼란스럽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 이걸 알므로써 오히려 또 정확하게 자신의 유형을 알 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처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4번이에요. 젊었을 때그 사람은 방황도 많이 했고 전형적인 혼놀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예술가로 성공한 후에 사람이 상당히 변합니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떤 기존과 모범이 되는 스승의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4번의 통합 방향은 1번이거든요. 1번은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1번의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자기와 가까운 소수의 지인에게 집착하면서 스캔들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4번이 분열 방향인 2번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그 사람이 4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시간을 좀 길게 보는 거죠. 그렇게 통합과 분열을 볼 수도 있지만 좀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나랑 아주 가깝고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긴장이 풀리잖아요. 그럴 땐 주로 통합의 방향 쪽에 있는 유형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상태에서는 주로 분열의 방향 쪽에 있는 유형과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하면 자신의 진짜 유형이 무엇인지를 거의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엔 자기 유형을 하는 게중요합니요 ]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